나를 빛나게 해주는 너에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남자 태호입니다네 아 오늘은 어 제가 쓴 책이죠 나를 빛나게 해주는 너에게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음, 처음으로 하는 ASMR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시고 또이책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음, 여러분들도 잠시나마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예쁘죠? 나를 빛나게 해주는 너에게 김태호 어렸을 때 나는 분홍색을 엄청 좋아하고 엄마 뒷공무니만 쫄쫄쫄 쫓아다니는 아이였어 엄마랑 떨어지는 걸 엄청 싫어했지 회사에 출근해야 했던 엄마로서는 나를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린가 했어 유치원이라니 여섯 살 인생 최대의 고난이었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됐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 슬리퍼를 사줬거든. 분홍색을 왜 그리 좋아했는지 몰라. 어느 날 유치원에서 노래자랑을 했어. 1등을 하면 선물을 준다는 말에 소심하게 손을 들었지. 선물이 분홍 진주 목걸이였거든. 나는 피노키오라는 노래를 용기 내서 부르고 1등이 되어 내 손에 분홍 진주 목걸이를 넣고야 말았어 신나게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어 엄마에게 주는 첫 선물이었지 너무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에 매일같이 노래를 불렀어 하루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빠가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듣고 계셨어 어린 나이였지만 나도 모르게 그 노래에 푹 빠져버린 거야 나는 아빠에게 말했어 아빠, 나도 이 아저씨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 가수가 되고 싶어? 우리 강아지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라고 아빠는 말했어 나는 그때부터 가수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었어 사실 아빠의 어렸을 적 꿈이 가수였거든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적극 찬성해 주신 것 같다 우리 아빠 진짜 멋있지? 13살이 되었을 때 음악 선생님 추천으로 김연철 키즈팝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 앨범 작업도 하고 많은 콘서트도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나갔지 그 소심한 아이가 큰 무대들에 어떻게 섰는지 몰라 그때 무대에서 하도 많이 떨어서 지금 무대에서 긴장을 별로 안하나 봐 프로젝트가 끝나고 유명한 댄스 크루 단장님께서 가수로 키워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춤을 배웠어 한 2년 정도 지났을까? 크루가 힘들어지면서 계획은 무산되어 버렸지 결국 연습만 하고 지내다가 어느 한 대표님이 아이돌 그룹을 만들 건데 나보고 들어오지 않겠냐는 거야 나는 바로 하겠다고 했어 팀에 래퍼가 없으니 막내가 춤을 멋지게 추면서 랩을 하자시더라. 나는 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서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못하겠다고 말하고 나왔어. 근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엄청 막막하더라고. 다시 이곳저곳 오디션을 보고 다른 회사에 들어갔는데 멤버들이 점점 나가서 팀이 없어져버리질 않나. 갑자기 회사에서 더는 신인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퇴출하지 않나 좌절의 연속이었어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지 차마 부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고 3개월 정도를 회사 출근하는 시간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는 했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고 아침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끝나면 운동을 하러 가 그리고 연습을 하러 갔지 그 다음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더라고 <웃음> 차비도 아까워서 집까지 2시간 거리를 걸었어 그러면 딱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 돼 그렇게 고된 하루를 보내고서는 기절하고 마는 거지 하루는 집에 오는 길에 겨울비가 내리는 거야 갑자기 내린 비에 홀딱 젖고 말았어 그래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걸었어. 그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다. 어찌나 서럽던지... 와, 진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포기해야만 할까? 이 힘든 시간이 언제쯤 끝이 날까 그렇게 비를 맞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한데 이걸 포기하면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싶어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또 한가지 이유는 나를 응원해주며 기대하고 있는 내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 그래서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했지 지금 이 시간들이 다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다 읽었다 <웃음> 네 오늘 여러분 음, 나를 빛나게 해준 너에게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짧게 읽어드렸는데요 음, 제가 어렸을 때 가수라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시기에 많은 우여곡절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시기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실 때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이렇게 ASMR로 여러분들의 월요병을 좀 치료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힐링을 하셨나요? 네, 저 또한 여러분들 덕분에 힐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푹 주무시고 남은 일주일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마스크 잘 끼시고. 그럼 안녕. 굿나잇.